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찾아 뵀었던 돌들을 수반 위에 올려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돌은 두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옥석인데요. 수만 상태도 좋고요. 네, 저기 소나무를 연상시키는 선이 예쁘게 잘 들어갔고요. 먹이 진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크기는 뭐 중품이고요. 네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돌입니다. 네, 잠깐 감상하실게요. 을 뿌린 모습이고요. 네, 먹이 좀더잘 보이고 있어요. 네, 이 모습 감상하실게요. 네, 다음 톨도 같은 영상에서 네, 보여드렸던 소나무 분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. 네,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분양석입니다 네, 깐 감상하시게요. 네, 물을 뿌린 모습인데요. 네, 물을 뿌리, 뿌리니까 머리 긴 소녀의 모습도 살짝 살짝. 보이는 것 같고요 네, 포인트가 좀 있는 그런 돌입니다 네, 감상하시게요 네, 다음 돌은 제가 네 번째 올린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문양석인데요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문양석입니다 잠깐 감상하실게요 물을 뿌린 모습인데요 네, 물을 뿌리니까 머리, 눈, 코, 입이 잘 보이는 문양석입니다 잠깐 감상하실게요 네, 다음 돌은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 꽃돌 매화석입니다. 황매, 홍매, 백매, 청매가 잘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매화석입니다. 감상하실게요. 네, 물을 뿌린 모습인데요. 백매 사이사이로 보이는 청매가 아주 매력적인 외화석이네요. 잠깐 감상하실게요. 네, 제가 얼음에서 뺐던 돌인데요. 산수경 문양이 잘 들어갔습니다. 감상하실게요. 네 물을 뿌린 모습인데요 네, 물을 뿌리면 좀더 겹사한 노을경이 잘 표현된 멋있는 문양석입니다 네 감상하실게요 네이 돌은 어제 네, 가지고 온 돌인데요 계류형의 물줄기가 잘 표현된 문양석입니다 물줄기가 네, 남한강의 한 면을 잘 표현한 그런 문양석 같습니다 잠깐 감상하실게요 모습이고요. 네, 강줄기가 선명하게 더잘 보입니다. 네, 감상하실게요. 네, 이 돌은 같은 영상에서 찾아뵀던. 동문 수림석인데요. 네, 돌의 크기에 아주 잘 어울리게 문양이 잘 들어갔고 여백의 미도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이돌 감상하실게요. 물을 뿌린 모습이에요 물을 뿌리면 여기 수림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고 하나하나 잎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네감상하실게요 네, 오늘 8점의 돌 소개시켜 드리고 네 다음에 또 좋은 탐석지로 가서 네, 또 멋있는 돌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